오늘 오전 대구 도심에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0분도 안돼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1 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이 남성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한을 품게 되자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대 변호사는 당시 자리에 없어 화를 면했습니다. 한 남성이 두 팔로 뭔가를 안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2층으로 올라와 곧바로 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 갑작스러운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이 사고로 범인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인은 흉기와 휘발유를 들고 가서 본인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가 6억 8천만 원이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와 원고의 변호사에게 원한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소송에서 직원한 이후 원고에게 방화살인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범인은 원고 대신 원고의 변호사를 방화살인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마침 출장 중이었고 애꿎은 피해자 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2명에게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까지 발견되고 있어 범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이닥쳐 빠져나갈 길을 막고서 원고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변호사를 포함한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불을 지르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 6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저마다 다릅니다. 범인이 투자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6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일로 인해 7억이면 돌만하지 법대로 안 되니까 등등의 댓글들이 기사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살인, 그것도 무고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살해는 어떤 해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범인도 이 사건으로 함께 죽었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 것이지 범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나르시스트 사회에 대한 비판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란 쉽게 말해 계급이 없는 오늘날 사회에서 계급을 구분지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스트란 단순히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사회에서 나르시스트가 문제가 되느냐 면 사실 옛날에는 배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격변하면서 신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사라진 것은 허울 뿐이었고 실제로 사회는 여전히 인간의 등급에 따라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다른 대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의 안목적 분위기를 이용해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을 바로 나르시스트라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른바 꼰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면 그만한 대가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황금기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에 위기와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들에게 충성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로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르시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로 만들기 위해 세뇌시키는 작업이 바로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예전에야 인간 사이의 서열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요즘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서열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보다 B가 고학력이고 돈은 많은데 외모는 낮은 사람일 경우 B가 A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나누기가 애매해지는데 이럴 때 A가 B를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용하려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즉 나르시스트 사회란 겉으로는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서열에 따라 인간을 나누고 높은 서열인 자들이 낮은 서열의 자들에게 불공평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인인 천 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고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살면서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천 씨는 처음에는 법을 통하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법이라는 것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공평함을 추구하지만 더 능력 있는 변호사는 더 많은 수입료를 제시해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이에도 등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명 로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고용할 수 있고 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천 씨는 처음에는 법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투자금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손해를 메꿔줄 창구가 이 세상에 아예 없다고 생각했고 그 원인이 상대의 변호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대의 변호사가 승소한 것이 천 씨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천 씨는 자기가 동급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같은 조건으로 게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라의 축구선수가 스포츠는 공정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서 출전했는데 자신은 허름한 운동화만 신고 나왔는데 상대 유럽 국가의 축구선수가 국가의 축구화를 신은 걸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천 씨는 해당 변호사에게 아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수 없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벌었을 법한 돈으로 그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과 감정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 가치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씨가 아무리 힘들었다 한들 그것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씨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천씨에게 상대방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타격을 입힐 또 다른 창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천씨가 바랐던 애초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실을 메꾸게 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타격만큼의 타격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천씨가 공격적인 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창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 창구인 법마저도 능력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무지성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계급 사회였고 지금보다 더 불공평했습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당장의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가진 자들의 사치가 카더라 정도로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양반들은 고깃국을 사시사철, 삼시세끼 먹는다더라 라는 말이 카더라로 전해졌을 뿐 눈으로 직접 매일 매시간 언제든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 불공평이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불공평이 전시되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나보다 잘 살고 상상 이상의 차원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지 눈으로 볼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위는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서 승소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피해방상에 걸려 사건을 버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나르시스트 사회의 문제는 대가를 적절히 주지도 않으면서 남을 이용하려는 나르시스트 인간의 문제와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제도조차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활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라는 점들입니다. 물론 해당 소송에서 실제로 천 씨가 더 높은 수입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지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천 씨가 그렇게 상상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날 나르시스트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천시와 같은 사회적 패자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창구나 재판에서 진 사람들에게 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